안녕하십니까. 풍수TV 박민찬입니다. 희망의 새아침 한국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트럼프 대통령님, 한국에 와서 무릎을 꿇을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가 오늘 주제입니다. 네? 좀 재밌죠? 어, 감히 미국 대통령을 지낸 사람한테 한국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을 생각을 해라?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제 논리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제가 지난 7월 달에 석가공자 예수를 넘어야 세상을 살린다라는 책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책 속에 바로 이 지금 이 주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풍수가로서 어, 이렇게까지 할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일단은 한번 제가 이책 내용을 읽어드리고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다. 나는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는다. 라고 필자는 풍수를 연구하면서 자연원리를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풍수적으로 신비하고 위대한 자연은 한국에만 있기에 진정한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밝히게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자연에 다있고 자연이 하나님 말씀이었으므로 전설 속의 하나님은 자연이었다 인류는 지금까지 우주와 지구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따라서 모든 역량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착각이었던 것이다. 쉽게 말하면 우주는 양이므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기를 발산하고 지구는 음이 되어 가장 약한 기가 발산하므로 양과 음, 음양의 조화로 지구의 모든 만물이 발생한 것이며 최종적으로 만물로 인하여 인간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자연은 인간의 모태가 되므로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자연 만물에 있었던 것이다. 인간만 모든 자연 만물을 활용하며 사는 것이다. 아, 어? 따라서 인간만 모든 만물을 사용하며 사는 것이다. 사람에 따라 DNA가 그 자식에게만 적용되는 것처럼 어느 자연에 따라 자연을 활용할 만큼 사람의 능력이 결정된다. 이러한 필자의 논리가 자연과학으로 이해가 된다면 하나님은 자연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 인류는 하늘의 뜻을 주장하고 있는데 하늘의 뜻을 과학적으로 말한다면 우주의 가장 길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지구의 인간 등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기가 삶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인간사, 세상사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주와 지구의 모든 것을 창조했다면 그 과정이 과학적으로 논리가 성립되어야 한다. 과학적 논리로 풀수 없다면 하나님은 비과학이므로 비과학이, 과학 확실한 미신이 된다. 즉, 인류는 미신을 믿고 기도했던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면 하나님은 내가 창조한 자연에 인간이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있으니 자연을 활용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을 것이지 믿으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간사, 세상사에 무엇을 얻고자 한다면 무엇을 활용해야 얻은, 얻어지는 것이 상식이다.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은 비과학이므로 확실한 미신인 것이다. 사실 필자는 트럼프 대통령께 21세기의 진정한 하나님을 한국에서 찾았으니 한국에 와서 무릎을 꿇으라는 말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다. 왜냐하면 한국의 선인들은 하늘의 뜻, 자연의 원리와 이치를 때가 되면 알게 된다는 은유적, 비유적 표현으로 곳곳에 남겼으나 석가공자 예수도 자연을 완전하게 밝혀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자연으로 본 트럼프 대통령은 미래 인류 세계를 위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천사라고 말하고 싶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께 하고 싶은 말은 자연을 통하여 평천화를 할수 있는 연구를 하였으니 만나면 세계 평화를 위하여 본 자연 연구를 활용하고자 제안하고 싶다. 이게 끝이거든요. 이게 뭔 소리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0년도 11월 17일에 제가 직접 뉴스를 들었어요. 2021년부터 세계 평화를 해서 본격 노력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자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신에게 하나님 신에게만 무릎을 꿇는다. 그 인간한테 누구한테도 무릎을 꿇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자 제가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님한테만 무릎을 꿇는다 그랬으니까 진정한 하나님은 한국이다 말입니다. 한국이 하나님이 내린 땅에서 어, 하나님이 땅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진리가 나오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실을 안다 그러면 한국에서 물을 끌어야 돼요. 본인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쓴 건데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021년부터 세계평화를 해서 노력한다? 뭘 가지고 갈 건데요. 그분이 뭘 가지고 세계평화를 합니까? 세계평화가 전쟁이나 어, 권력이나 완력이나 어떤 경제나 이거 가지고 되는 건가요? 아, 안됩니다. 세계평화는 그렇게 되는게 아니에요. 세계평화는 누구 한 사람도 어 그것이 맞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돼야 됩니다. 그런 논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연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게 아니면 세계평화가 될 수가 없어요. 아세요? 그러니까 이본 자연활령법, 풍수지리학은 자연을 활용해서 누구나가 다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평화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운명이, 내가 자연을 어떻게 활용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여기까지다라고 알면요. 은그 이상 욕심을 안 냅니다. 욕심이 안 내야만 평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행복하게 산다. 만족하면 누구 탐하지 않아요. 누가 원망하,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걸 알기 때문에, 아는데 왜 욕심을 냅니까? 이런 이치가 바로 자연이에요, 자연. 그러니까 누구나 나를 위해서 자연을 활용하게 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세계평화 할수 있는 논리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정말 진정으로 세계평화를 원한다면, 하고 자한다면본 연구를, 연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 이 트럼프를 만나고자 하면 이걸 제안해주고 하세요. 어, 이거 가지고 하십시오. 박민찬이는 여기까지가 밝혀낸 거 여기까지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이것을 이제 뜻을 펼치는 것은 누구라도 하면 된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합니다. 그분이 천사 같은 분이에요. 마음이 천사 같은 분입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 도고꼭 뭐 한국에서 꼭 무릎 꿇으라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한국이 하늘을 내는 땅이고 모든 진리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스스로 한 말을 와서 지키려면 무릎 꿇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어, 이해하기가 어려우시겠지만 어쨌든 저는 도선풍수를 전수받고 39년간 이 자연을 연구하면서 모든 것을 다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네, 숨을 쉬는 것부터 역사 지난 과거 역사 우리가 사는 그 인간사 세상사 또 모든 것이 다 풍수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보니까 이것이 참 진리다 하나님 말씀이 다 풀렸다 이렇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 많은 좀 관심들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뭐, 이제 여기까지가 제할 역할이에요. 어, 밝혀, 연구자로서 밝혀낸 것 뿐이에요. 이제 나머지 일은 우리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연구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정말 5,000년 전부터 홍익 정신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어, 홍익 정신. 5,000년 전부터 홍익 정신은 내려왔는데, 정신만 있었지, 사상이 없었단 말입니다. 이 사상이 뭐냐, 바로 이 풍수지략이에요. 그래서 이 홍익 사상을 이제 그 연구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노력하면 우리나라가 세계를 아우르고 세계 평화한 나라, 전 세계인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절을 하고 감사하다. 정말 위대한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가 맞다. 이렇게, 이렇게 된다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여러분과 같이 해야 돼요. 참여하십시다. 어, 저는 뭐 여러분에게 없는 말을 한다든가 뭐 어떤 그 비과학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걸 하면서 못다한 것, 잘 아직 다 알지 못하는 이런 것은 여러분과 같이 또 밝혀내고 해야 될 일입니다. 근원과 과정과 원리 그, 아, 결론을 밝혔으니까 이제 부족한 것은. 여러분 같이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주제가 재밌었죠 트럼프 대통령님 한국에 와서 무릎 꿇을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이해가 조금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